당근마켓에서 SRE로 일하고 있는 유정렬이고요. 어, 작년에는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열 번째 히어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할, 이제 발표할 내용은 아마존 EKS 업그레이드인데요. 당근마켓에서, 이제 당근마켓에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아마존 EKS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EKS 버전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은 컨테이너에 관심이 있으시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어, 자동화된 어,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자동으로 배포, 스케일링 및 관리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요. 어, 기타 여러, 여러 가지 자동화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EKS는 그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랩핑을 해서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두고 쿠버네티스가 어, AWS 클라우드에서 어,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덧붙여서 더, 어, 더 쉽고 안정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마존 AWS의 어,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어, 아마존 EKS는 쿠버네티스 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1.15부터 1.20까지 있는데 최근에 1.22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요. 어, 1.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어, 5월 3일에 지원이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새로운 어, EKS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 1.16과 17, 18까지 있고 현재는 1.19가 디폴트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1년 상반기에 당근마켓 같은 경우 당근마켓에서 클러스터는 어, 여러가 클러스는 터 이거 보이는 것보다 좀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 주요한 클러스터만 여기 리스트업을 했고요. 어 프로덕션에서 다섯 개, 개발 환경에서 다섯 개. 그래서 서울, 영국, 캐나다, 일본에서 각각 개발과 프로덕션의 0 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쿠버네티스 버전은 1.15였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이제 당근마켓에 입사할 때만 해도 1.14였는데 1.14도 곧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15까지 올렸고요. 15로 작년 말에 이제 업그레이드하자마자 이제 15가 또 종료가 된다고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어 아마존 EKS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중에 싱글 클러스터 업그레이드와 이제 멀티 클러스터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싱글 클러스터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계단 받듯이 진행하는 버전 업그레이드 방법이고요. 멀티 클러스터는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듯이 클러스터가 있고 또 다른 클러스터를 또 생성을 하거나 생성을 하고 그 해당 클러스터에 어떤 파이프의 파이프의 어떤 트래픽을 조절한 조절하듯이 A 클러스터 후 B 클러스터 세 번째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멀티로 운영하면서 내가 원하는 클러스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싱글 클러스터 업그레이드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k u b e r n e t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노드가 있죠. 어, 마스터 노드는 어, EKS 마스터 노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AWS 제공해주고 있는 이제 코어 DNS나 k u 프록시라든가 아마존 VPCI n 플러그인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마스터 버전에 맞는 새 버전의 노드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해당 노드 그룹 노드에는 포드, 파드들이 이사가 돼야 합니다 이, 어, 서비스 옮겨져서 이제 실행이 돼야 하는 거죠 어, 이, 우선 이 캐스 마스터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이제 버전 1.15 버전이었잖아요 어, 그중에서 1.19도 있고 1.19 1.20까지 있는데, 저희는 일단 1.18까지 버전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15에서 16, 17, 18까지 하나하나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요. EKS에서는 어, 두 단계 이상 건너뛰어서 할 수는 없고, 한 단계씩 진행을 해야 하고, 클러스터를 이제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대략 40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 1.18까지 올라가는데, 한, 대략 한 2시간 정도를 소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쿠 코어 DNS 라든가 쿠버 프록시다어 VPC CNI 같은 경우에는 어, 공식 문서에 보면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당 쿠버네티스 버전에 맞는 어그 어, 플러그인들의 버전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나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EKS CTA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기로 를 했고요. EKS CTA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명령으로 어 클러스터 네임만 제대로 이제 넣어주고. 위에 같은 명령을 넣어주면 해당 버전, 클러스터 버전에 맞는 어, 플러그인들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고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어떤 버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지 한 번씩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일을, 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워커 노드인데요. 워커 노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워커 노드 그룹을 이제 생성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커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었는데요.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워커스 V1, 워커스 V2라는 이름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두 개를 만들었고요. 어, 각각의 인스턴스가 하나씩 존재하는 어, 샘플을 만들어 놨습니다. 쿠버네티스 어, 쿠베시티의 get 노드에서 show 라벨을 다 보여주도록 한 다음에 그래 a 으로 워커스를 이제 보게 되면 라벨들도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어 그룹은 워커스라고 두 개가 이제 두 개의 노드가 보이고 어 그룹은 워커스이고 인스턴스 그룹은 워커스 v2, 워커스 v1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쿠베시티 l 저는 줄여서 k라는 이제 알레 알리, 알스를 이제 해놨고요. 어쿠베시티의 get node l a 을 어, 그룹은 워커스 k 로 보면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아마도 밑 아래 에 있는 게 1.18.8이라서 아마 v1일 거고 위에 1.18.9가 v2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보일 거고 다시 어쿠베시티의 get node l a 어 인스턴스 그룹에 워커스 v1을 하면 1.18.8인 노드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쉘로 이제 네임을 제외한 라인에서 첫 번째 거를 이제 조회를 하면 어 노드의 아이디가 나오게 되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 개, 뭐 10개, 20개라면 이 10개, 20개가 리스트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뒤에다가 다시, 아, 어, 해당, 아까 받았던, 이제, 노드 아이디를, 쿠베 CTL 코든으로, 이제, 던지게 되면, 그 해당 노드들 다 코든으로, 이제, 스케줄 디스, 스케줄링이 디세블되도록, 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쿠베 CTL 드레인으로, 해당, 그, V1에 해당되는 모든 노드에, 어, 파드들을 다, 어이빅트 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드에 어떤 어, 어 노드에 어떤 파드도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 제주 서비스에서는 어 워커스라는 노 어, 노드 그룹이 노드 그룹이 80개가 있었고 여기가 이제 하나하나 진행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V1에 해당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싱글 클러스터 업그레이드가 모두 종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어, 존재 10개의 클러스터 중에 8개의 클러스터, 서울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어, 운영의 배포와 운영에 관련된 클러스터와, 어, 캐나다, 영국, 일본 클러스터들은 모두 이런 싱글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 서울에 있는 두개 이제 개발과 프로덕션에 해당되는 클러스터는 어, 멀티 클러스터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아마존 EKS 싱글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한 번에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요. 어, 잘 동작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안에 뭐 엔진엑스 잉그레스라든가 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라든가 어떤 Istio가 설치되어 있던 Istio라든가 아니면 어, 쿠스터 프로메테우스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할수할수 할 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그룹을 그룹, 노드 새로 만들고 코든과 드레인을 통해서 어, 무중단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한번 이런 어떤 방법이 좀어렵 느낄 수 있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나서는 롤백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EKS 클러스터가 이제 다시 적은 버전으로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작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알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멀티 클러스터도 진행하기로 했고요. 어, 멀티 클러스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클러스터 하나 존재하면 이 앞에 ALB와 NLB를 통해서 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는데요. 어, 그대로 이대로 하, 이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떤 그 나중에 그 NLB 쪽에 어, DNS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어, DNS 업데이트에서 시간을 이제 즉시 즉시 업데이트가 될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단에 H p 프록시를 넣었고요. 그래서 ALB는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쿠버네티스에 어, 있는 NLB는 H 프록시 앞단에 이제 H 프록시를 두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8에 해당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NLB를 만들어서 H p 프록시를 통해서 NLB 어, 1.15 버전 과 1.18 버전의 각각의 트래픽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ALB에서도 리스너 룰을 통해서 어, 트래픽을 조절을 하,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8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어, H-PROXY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전환했던 이제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기존 클러스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새로운 클러스터고요. 처음에 그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k의 초당 리퀘스트를 받고 있었고요. 어, 오른쪽에는 이제 보라색이라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0이었다가 어, 그 다음에는 어, 50대 5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에러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 어, 0대 100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어, NLB를 통한 어, 서비스 트래픽들은 이제 h f r o c 로잘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LB를 통해서도 이제 트래픽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 ALB를 보면 a l b 의 이제 리스너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80과 443에 해당, 해당되는. 그리고 여기에 규칙을 보게 되면, 어, 알파 웹앱 B, A. 지금 B에는 100%가 되어 있고 A는 0%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숫자를 조절해서 트래픽을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아마존 웹 콘솔에 보여진 화면을 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테라폼을 이용해서 ALB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작업은 테라폼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웹의 B를 눌러보게 되면 얘는 타겟 그룹을 뜻하고요. 이 타겟 그룹 안에는 어, 아래 보시면 타겟이 하나가 나와 있는 걸알 수. 타겟에 이제 IP가 하나가 등록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얘는 어, 파드 하나의 파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파드는 어, 쿠바 버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서비스에 물고 있는 모든 파드들을 여기 이제 타겟 그룹에 이제 묶어준 거고요. 이 묶는 방법은 어, EAB V2에 있는 타겟 그룹 바인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러스터에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타겟 그룹 바인딩으로 어, 맨 아래 보면 이제 타겟 그룹 ARN이 있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ARN을 여기다가 넣어 주었고 어, 여기 네임스페이스는 웹앱이라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웹앱이라는 서비스이고요. 그러면 여기 뜻은 어이 타겟 그룹에 이 서비스 웹앱이라는 서비스가 물고 있는 모든 파드들을 등록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 AW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가 계속 어떤 파드가 종료되고 다시 뜨거나 변경이 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타겟 그룹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AAB 트래픽을 전환을 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16시 17분쯤부터 아래 이제 약간 주황색이 살짝 보이고 있는데 99대 1로 이제 트래픽을 전달하는 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80대 20으로 트래픽을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어 16시 30분쯤 근처에 50대 50으로 트래픽을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어두 개의 클러스터에 전환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0대 100으로 트래픽을 전환했습니다. 어, 멀티 클러스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버전을 한다, 한 번에, 한꺼번에 뛰어넘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15 버전에서 1.18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어, 내부 시스템 버전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제 한 클러스터, 싱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Istio라든가 프로메테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의 버전 업그레이드 하기가, 이제 업데이트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Istio것도 어, 1.15 클러스터에서는 이스트 1.5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1.18에서는 이스트 1.8로 이제 바로 설치를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 1.15에 있는 클러스터에서는 A,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했는데, 1.18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서는 어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버전들도 최신화를 시켜서 모두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습니다. 또는 앞단에 이제 트래픽을, 트래픽 조절을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ALB와 이제 HPC를 사용을 했습니다. 트래픽 조절을 잘하고 어, 클러스터에 잘 하고 이제 클러스터 에 있는 파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 을 잘한다면 무중단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어, 트래픽 조절로 상시 이제 멀티 클러스터 운영도 가능합니다. 어, 사실 이제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A 존과 C 존, 존과 존 사이의 트래픽도 이제 트래픽에 대한 과금도 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럴, 그럴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A존에는 A존에, A존에 클러스터를 띄우고, 워커노드 A존에만 띄웁니다. 그리고 C존에도 EKS 클러스터를 띄우고, 어, 워커노드도 C존에만 띄우고요. 두 개의 클러스터를 이제 상시로 운영 하고, h f r o c c 나 ALB를 통해서 50대50으로, 혹은 예전에 이제 영국, 영국 리전 같은 경우에 좋은 하나가 날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때 같은 경우에, 아,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서 혹시나 A존에만 100%, 100 이제 보낸다던가, 혹은 C존에만 100% 보낸다던가, 혹은 업그레이드를 이제 C존에 진행한다. 그랬을 때는 A존에 100% 보냈고, C존에는 클러스터를 새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다시 C존에 이제 100% 보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시 멀티 클러스터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드는 동시에 실행 가능 가능하도록 이제 변경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잡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 두 개의 클러스터에 똑같은 이제 디플로이먼트와 이제 파드들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특정 이제 배치성 프로, 배치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실행되면 어, 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A 클러스터 첫 번째는 A 클러스터에서 어떤 잡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 B 클러스터에도 배치가 실행되면서 뭐 데이터를 심범한다든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지 혹은 큐라든가뭐 SQS라든가 SNS라든가 이제 큐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하나의 이제 배치 작업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는 사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전 상태로 롤백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B 클러스터 1.18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인데 뭔가 18, 쪽에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는 언제든지 일정 기존의 1.15 버전의 클러스터로 100% 진행이 가능, 롤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술은 새글새. 네. 새로 깨끗한 클러스터의 모든 어떤 최신 버전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래야 이제 더 오랫동안 서비스를 유지가 가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당근 서비스를 이제 이케스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 했던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5에서 현재는 모든 클러스터가 1.18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어 저희 이제 일정은 2021년 올해 11월까지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생명 연장을 이루었고요. 어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쯤부터는 다시 한번 어, 1.18에서 1.20으로 가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아마도 이번에는 모든 클러스터가 멀티 클러스터 형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또 수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2022년 6월까지 제 성명을 연장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어, 저희가 작업한 거에 비해서는 어떤 많이 추계하게 되어 있고 생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저희와 같이 어, 알아가 보시면 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AWKRUG 채널 이제 슬랙에서 컨테이너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 어, 날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 글로 알려주시면 아마도 한진님께서 어, 읽어주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실 것 같거든요. 어,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세션 감사합니다. 어,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1.19 버전까지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 1.19까지는 테스트를 정확히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기존에 10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클러스터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했던 건 1.18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1.18까지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19버전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 혹시 EKS 인그레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시인가요? 하프록시와 ALB를 약간 앞단의 수작업으로 하신 것 같아서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 인그레스 인그레스 리소스는 물론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그레스도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 ALB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타겟 그룹 바인딩을 통해서 그 서비스 와 파드를 직접 그 타겟 그룹의 바인딩에서 연결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그레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1.15 버전에서는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사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인그레스에 있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ALB를 생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ALB 컨트롤러가 그 ALB를 컨트롤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저희가 해봤더니 어 저희는 이제 타겟 그룹에 대한 어떤 수정만 하도록 어떤 명령을 했는데 어, ALB 컨트롤러가 시큐리티 그룹까지 건드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유발시키고 저희가 알 수, 저희는 일단 타겟 그룹만 변경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왜안 되는지 찾아봤더니 시 q d 그룹을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곳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액션들이 있어서 ALB 컨트롤러는 못 쓰겠다. 그래서 모든 ALB 쪽은 테라폼으로 뺐고요. 그래서 ALB 현재 이제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타겟 그룹 바인딩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LB 쪽에서도 어, NLB는 NLB를 통하는데 그 뒤쪽에 있는 거는 NGINX 인그레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모두 여기서는 이제 뭐 엔지 엔진, 인그레스 엔진엑스 인그레스이기 때문에 인그레스 리소스를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EStio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EStio에 있는 어 게이트웨이와 버추어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거를 이제 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인그레스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왠지 그 이야기 정열님 페이스북에서 본것 같아요. 고통받으셨다고. 네. 네. <웃음> 네. 네. 열받아가지고, 네. 세 줄을, 세줄 남겼었죠. 네. 네. <웃음> 어, 어, 질문 트위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있는 질문들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B와 NLB 모두 두 개를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웃음> 네.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와 같이 함께하시면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웃음> 네. <웃음> 아, NLB 쪽은 저희가 이제 gRPC라든가 HTTP를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어, NLB와 어, H 프록시와 이런 이제 Istio e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LB 쪽은 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들이 이제 ALB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ALB 그대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어 소켓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ALB를 사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 추가로 하프록시는 외부의 EC2로 게이트웨이처럼 구성하신 거요? 예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외부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ECS와 EKS 중 후자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 혹시 이것도 간단하게 뭐 코멘트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되었던 상황이지만 어, 기존에 저희 이제 당근 서비스들은 ECS 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 그 전에는 아마도 인스턴스에 바로 올라가 서 서비스되고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CS로 전환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했고요. 어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쿠버네티스가 어떤 컨테이너 스케줄, 오토스케일오토오토오토 아이고 갑자기 말이 꼬이는데 오케스트레이션 어떤 솔루션의 어떤 디팩토 표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소스를 구한다던가 다른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AWS도 이제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어, 추가로 첨언을 좀 드리면은 그 정창훈 님이라고 당근마켓 시태오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당근마켓의 기술 스택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 세션 을몇 가지 올려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내용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 처음에 비즈니스 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기술 스택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ECS도 왜 선택한지 거기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ECS 쓰시다가 결국은 EKS로 이제 넘어온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EKS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어 날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해당 세션 찾아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들 몇 가지 더 올라왔는데요. 싱글 클러스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시, Istio 버전 호환성 문제는 없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Istio에서는 버처 서비스와 이제 게이트웨이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주 메인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는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어, 내부적으로 싱글 업그레이드에서 이제 Istio를 버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이제 뭔가 POC를 해보긴 했는데 그게 잘 동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모든 건 앞으로는 이제 멀티 클러스로 가자 해서.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 멀티 클러스터를 하더라도, 이제 앞에,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를 띄워놓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면, 어, 계속 반영을 해서, 어, 에러를 줄이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c 스를 이용한 k u b 티스운영은 고려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e k s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코스 얘기 나왔습니다. 콥스, 네, 코스는 전전 회사에서 일단 사용해 보긴 했는데 일단 코스라는 거는 마스터 노드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 어떤 리소스, 사람에 대한 리소스상 어, 그렇게까지 우리가 관리하기는 힘들 힘들겠다, 혹은 어렵겠다 판단이 돼서 EKS 어차피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어, AWS가 잘 관리해 줄 거잖아요. 저는 저희는 그렇게 믿고 어, 어 매니지드 서비스 이 케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나서 생명능자 말고 또 좋아진 점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웃음> 아, 네. 생 어. 글쎄요. 일단은 새로운 버전의 다른 서비스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바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버전이 낮았기 때문에 1.14, 15 버전에서는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에 d 네에성 어떤 서비스를 올리려고 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 서비스 종종 있었거든요. 어뭐 크로스 오토 스케일러였다던가 뭐, 혹은 어 기존에 이제 15 버전은 A A L B 인그레스 컨트롤러였다면 이제 새로 버, 새로운 버전에서는 A W 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도 이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새 새로운 버전들을 이제 설치해서 테스트가 가능했었던 뭐, 테스트와 이제 운영이 가능했었던 이슈가 있고, 글쎄요. 그거 이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네. 레전별로 트랜지 게이트웨이, 피어링까지 활용해서 이 케이스를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랜지 게이트웨이까지는 아직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피어링은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클러스터 클러스터 혹은 리전과 리전 사이에 어떤 통신은 현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글로벌 글로벌 서비스라고는 하, 하기가 좀 애매한 게 로컬, 클러, 로컬 서비스가 이제 좀 로컬 서비스 로컬성이 크잖아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어떤 중고거래 물품 올렸는데 이걸 연, 런던에서 사갈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각각 리전이나 하여튼 그 로컬 지역에 존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클러스터 사이에 어떤 데이터가 전송될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연결은 고려하진 않고 있어요. 어, 하프록시는 오픈소스로 <웃음> 오픈 직접 관리 중이신가요? 아니면 은 라이센스를 구매하셨거나 뭐 라이센스 이슈가 있었,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 저희 내부 개발자분께서 이 r 프록시를 직접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그 테라폼 앤 아, 엔서블로 이제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멀티 클러스터로 전환하는 방법, 멀티 클러스터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네.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했을 때 뭔가 유의점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IP 주소 고갈 뭐 이런 것들은 괜찮으신가요? 어, I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브넷을 좀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혹은 부족하다 싶으면 서브넷을 추가시켜서 해,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동시에 실행되면 안 되는 것들, 배치성 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m s a 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에 도메인으로 호출을 하고 있거든요. 어, 예. 크로스 로컬 이런 도메인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런 거. 감사합니다. 혹시 인스턴스 타입별로 워커들의 그룹 노드를 구성해서 사용 중이신가요? 예를 들면 서비스별로 CP 네. 메모리 요구상도 다를 것 같고 오토 스케일링 네. 기능도 쓰실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온디맨드나 스파인더스 같은 것들도 섞어서 쓰시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워크,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쓴다면 질문이시죠? 네. 현재는 아. 매니지드 노드 그룹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모두 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워커스라는 노드 그룹에 웬만한 이제 서비스들은 다 워커스라는 곳으로 다넣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렇지 않고 이제 외부의 노드 그룹을 새로 만들어 서 사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거는 노드 그룹 새로 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NLB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엔진엑스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그레스 노드 그룹을 새로 빼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어 그런 그러면...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럼 워크에서는 어 여러 서비스들이 어피니티나 아니면 테인트 걸어가지고 뭐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워커스에는 테인트가 선호, 안 걸려 있어요. 특별히 선호도를 네. 주시나요? 싶어서요. 선호도 선호도는 없고요. 일단 워커스는 네. 모든 파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테인트는 걸어놓지 않았고 그이 외에 모든 네. 워커, 이제 노드 그룹에는 테인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 너는 어디로 네. 가? 너는 어디로 가라고 지정을 해서 이 띄우고 있어요. 파게이트는 활용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는데요 현재는 파게이트를 사용을하고 어, 고려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 어차 이제 EKS 쪽에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F 파게이트를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웃음> <웃음> <웃음> 네. 어, 단근마켓 정도 분들이면은, 네, 다들 잘 쓰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그래비턴 인스턴스로 교체할 예정이 없,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없지 않나요? 그 워커노드, 그 AMI가 나오지 않은, 아, 최근에 보니까 나온 것 같기도 하던데. 네. 아 저도, 저도, EKS 할 때, 쓸 때는 다암 프로세서로 띄우는데요 <웃음> 네. 얼마 전까지는 이제 암, ARM... <웃음> 워커노드 AMI가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 네. 며칠 전에 조회해보니까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도커라든가 어떤 이미지를 구울 때 이것도 고려해서 구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여러 개의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새로 구성할 아직은 여력이 안 돼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웃음> 네, 당근마켓 지금 SRE팀 채험하고 있던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I 툴을 젠킨스나 이런 개발 관련된 것들도 EKS에 구성 중이신가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네, 젠킨스는 내부 개발자분들이 사용 중이긴 한데 일단 EKS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빌드, 빌드 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한테 개발팀에 어떤, 어 권한을 다 위임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발팀에서는 기토 맥션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개발팀, 대부분은 이제, c i r c l 를사용로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어 젠킨스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적, 아마도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재 빌드 쪽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모든, 어 이미지들은 ECR에 올라와 있고, 어빌 배포는 아르고시, 현재는 아르고시디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그런 도구들이 EKS 내에 구성 중인가요? 아니요. 어차피 액션하고 서클 시아에는 각각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 챔킨스 같은 경우 네. 워커스나 에이전트를 EKS 안으로 들어 들어오진 않았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스트JS를 쓰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노드JS 기반으로 TPS가 높아지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g c 체크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하신 작업이 있나요? 네, 이거는 좀 이번 세션이랑은 좀 맞지 않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어, 이것도 뭐 코멘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발을 손으로 좀 돼서 저는 지금 쉘 쉘과 야물 개발자로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웃음> 네, 그럼 이것으로 네 정렬님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및 Q&A 해주신 정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지민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WS SA 김지민님께서 ECS와 컨테이너 및 운영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주셨는데요 네, 지민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고객들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초기 고객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의외로 컨테이너를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도 많고 또는 이제 도커로 몇개 컨테이너 쓰고 계신데 이제 점점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고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본적으로 AWS 서비스들을 잘 몰라서 기존의 쿠버네티스 같이 뭐잘 쓰고 계셨지만 그럼 이제 어디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오늘 세션을 준비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기술 스택이나 뭐 레벨이 어느 정도일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세션 자체는 컨테이너를 좀 도입하고 싶은 이제 의사가 있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ECS를 뭐 써보셨어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ECS 운영하시면서 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뭐 로깅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부분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시간은 이제 EKS, ECS, 파게이트 뭐, 이제 다 조금씩 얘기는 하지만 EKS 얘기는 거의 없을 거고요. ECS도 엄청 딥다이브하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이 컨테이너 웨비나를 하고 있어요. 기존 고객분들 대상으로. 그러면 보통 반나절 동안 진행을 하고. 처음에 이제 이론 세션을 한두 시간 정도 진행하고 실습을 세 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인데 제가 한 시간 정도 해서 이론이랑 실습을 이제 진행하진 못해도 그 자료는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위주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업무랑 관련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미 이제 굉장히 잘 쓰고 있다거나 또는 특히 EKS를 뭐 하이라벨로 쓰고 계시거나 하면 좀 전혀 관련성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컨테이너부터 좀 짚어보자면 이건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 안에 이제 뭐 코드나 디펜더시 런타임 이런 것들 다 말아서 하나의 독립된 환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뭐 로컬 PC나 개발, 운영 환경에서 일관되게 동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컨테이너를 이제 도입하시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 정도 이제 올려가지고 쓰셔요. 이때는 사실 오케스트레이터가 없어도 그냥 어느 정도 관리는 됩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도 장점이 많으니까 어다 이제 컨테이너로 올려서 이제 막 서비스를 하시는데 이러면 이제 관리를 위한 무언가가 필요해지게 되죠. 뭐 어떤 컨테이너 가 죽으면 이제 헬스 체크해서 다시 살려야 하고 제 버전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또 이제 그 트래픽도 관리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죠. 흔히 이제 뭐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이제 IT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컨트롤 플레인은 그 뭔가 이제 오, 요 오케스트레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휘자 역할에 해당하고 실제로 음악 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컴퓨팅 이제 자원들이죠. 이제 그게 데이터 플레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AWS 서비스로 매핑을 해보면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게 EKS, ECS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구동되는 컴퓨팅 환경은 ECS랑 Fargate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컨트롤 플레인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이 컨트롤 플레인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어, 그렇게 동작하도록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이제 기술한 문서가 있겠죠. 어, 어떤 리소스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뭐, 포트는 뭘 노출시켜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둔다고 하면 이제 이 컨트롤 플레인은 이 조건에 맞는 제 컴퓨팅 환경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걸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나 이제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실제로 AWS가 제공해주는 컨테이너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뭘 써야 되고, 뭐는 이제 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서서 살펴본 게요네 가지였어요. 이제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게 ECS, EKS,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리고 호스팅은 EC2, 파게이트는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 엔진인데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릴 겁니다. 어 이제 지금은 호스팅도 사실 이두개 외에도 ECS 애니웨어, e k s 애니웨어 그리고 뭐 아웃포스트 같이 이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돌리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옵션은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보면 대략 이래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킹을 관장하는 제 클라우드 맵이나 서비스 시신 MSC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미지를 이제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인 ECR 이렇게.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요 위에 두 가지는 크게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케스를 아예 얘기 안 하면 조금 서운하니까 대략적인 구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 플레인을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컨테이너를 실행한다는 라 명령을 큐브 컨트롤 명령을 써서 쓴다 라고 하면 여기로 명령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워커노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플레인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VPC에 있는 것이고 이 각각의 노드들은 이 컨트롤 플레인에 의해서 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S도 이제 이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EKS는 이제 또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는 이런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쿠 u 네티스 n e t 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의 디팩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은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EKS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인증 같은 것도 이미 획득을 했고, 네이티브와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다른 오픈소스 도구들을 가져다가 쓸수 있고 어쩌면 이제 벤더의 종속성을 좀 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동작하는 것은 EKS에서 동작한다. 어, 그 의미로 네이티브 앤 업스트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AWS 서비스와 통합이 잘 되어 있고 또 아마존 AWS에서도 오픈 소스에 기여를 하려는 노력,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EKS에 사용하는 이제 v p c CNI 같은 것도 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죠. 이제 다음으로 e c s 로좀 얘기를 길게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타겟하고 있는 고객 자체가 지금 컨테이너를 좀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컨테이너를 뭐, 작게라도 돌리시다가 좀 오케스트레이터 도입하는 고민을 하는 고객이기 때문인데요. 구성 자체가 간단해요. 그래서 처음에 좀 허들이 낮게 시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성 요소가 얼마나 간단하냐면, 사실 이세 가지 정도 아시면 거의 다 이제 아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업이 실행되는 뭐 논리적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작업은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실행하는 최소 단위를 작업이라고 불러요 제가 뭐 작업이라고도 하고 테스크라고도 할 텐데요 뭐 영어로 테스크인데 저도 좀 섞어서 부르게 어,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의 묶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쿠버네키스로 치면 파드를 그냥 테스크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테스크가 실행되는 논리적인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 테스크가 컴퓨터가 돌고 있으면 실제로 여기로 트래픽을 외부에서 보내준다고 하면 로드밸런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받아준 역할도 해줘야 되고 이 테스크가 죽으면 이제 헬스체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해주는 게 서비스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 작업,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쿠버네티스로 치면 이제 디플로이먼트와 이제 서비스, 합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면요 이 컨트롤 플레인 이 ECS 컨트롤 플레인은 AWS가 관리를 하는 영역이고요 ECS에 최적화된 AMI에는 ECS 에이전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요 하나가 EC2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체적인 논리적인 그룹으로 묶은 것이 이제 클러스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최소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의 묶음을 이제 최소 실행 단위로 가지고 있는 이 테스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테스크는 최대 10개까지 이제 컨테이너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 하나의 테스크에 속하면 이제 같은 이제 호스트에 배치가 되게 돼요. 그거는 파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태스크는이 EC2 인스턴스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파게이트 기반으로 배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EC2가 아니어도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로드밸런서를 통해서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태스크로 들어오는 이제 트래픽을 이제 관리해주고 이태스크의 개수를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어, 그래서 이 서비스의 유형은 뭐 레플리카, 뭐 데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레플리카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테스크의 개수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고, 데몬은 데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 이제 뭐 최소 하나씩 이렇게 반드시 뜨게 구성하는 것이 이제 데몬에 해당하고요. 어, 이 배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 태스크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뭐빈패킹이나 아니면 이제 뭐 스프레딩을 한다거나 이런 전략도 이제 선택하실 수 있다는 라 의미이고요 이 서비스 안에 예를 들어서 뭐두 개의 태스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씩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이제 롤링 업데이트는 EC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코드 디플로이 같은 거 없어도 ECS만으로 구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블루그린이나 카나리 같이 좀더 어드밴스한 배포 전략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코드 디플로이와 연계해서 그렇게 구성하시는 것도 쉽게 가능합니다 어 이제 서비스 오토스케일링도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엔 이 태스크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트래픽이 많아졌을 때 오토스케일링을 하는 방식을 저희는 서비스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이 테스크를 어떤 이제 테스크를 만들 때 내가 이러저러 하면 좋겠다. 이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것을 작업정의라고 해요. 테스크 데피니션이고. 이거는 이제 잠깐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으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포트랑 호스트 포트 이제 포트 매핑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리소스는 얼마나 할당할 것인지 이 태스크가 사용할 IAM 역할은 무엇을 쓸 것인지 뭐 로그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제이슨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이걸 콘솔에서 그냥 드롭다운으로 쉽게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더 편한 방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태스크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배포 타입, f a r g 트 t 로할 건지 EC2로 할지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사이즈는 몇으로 할 것인지 IAM 역할은 뭘로 해서 내가 권한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고 이 MSC 이제 서비스 메시나 파이어렌즈는요 그 플론트 빛이나 플론트 D 같은 이 로그라우터를 관리형으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이어렌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통합을 하실 때그 설정이 이제 테스크 데피니션에 다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볼륨 어떤 디스크를 사용할 것인지도 그렇고요. 제가 이 파이어렌즈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IAM으로 태스크에 부여하는 IAM 롤을 지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IAM 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 DB 롤입니다. 그러면 다이 m 모 d b 로는 허용받은 이제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으나 S3로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이 실패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S3에 허용 정책이 들어있으면 재수생 되지만 역으로 다이나믹 디비는 안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어, 작업배치 전략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빔 패킹, 뭐 스프레딩, 이제 하나의 호스트에 이제 하나씩 띄우는 거 이런 전략들을 이제 다 지원을 하고요. 음, 빔 패킹은 이제 하나의 이제 호스트에 최대한 리소스를 좀 활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스프레드는 좀 가용성 측면에서 골고루 좀 배치를 하는 방식이고, 이제 호스트별로 최소 하나씩 이제 띄우는 방식. 이거는 주로 뭐 모니터링 같은 이제 뭐 데몬 형태로 떠 있어야 되는 그런 컨테이너를 이런 배치 전략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어, 파게이트도 의외로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고객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기반, 이제, 기반이 되는 VM. 즉, EC2죠. EC2를 관리하실 필요 없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는, 어, 서버리스 컨테이너 컴퓨팅 엔진이 파게이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컴퓨팅 리소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물리 서버나 하이퍼바이저 같은 거는 사실 EC2에서도 이미 AWS가 관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영역이고, 어파 g 게이트는 그것보다 더 많은 영역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OS 단이나 이 컨테이너 런타임까지 파 g 게이트 측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 고객은 이 컨테이너 관련된 설정이나 애플리케이션 코드 정도.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 적용할, 뭐 모니터링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게좀 어, 편리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운영 인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어, 이제 그 EC2를 관리하는 데에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VPC에도 기존의 RDS라든지 다른 서버라든지 이제 통신이 필요한 이런 자원들이 있을 텐데, 파게이트는 이제 파게이트 VPC라고 AWS가 관리하는 VPC의 자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게이트 VPC와 통신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컨테이너 이제 그런 이제 작업병 작업 데피니션이랑 같이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컨테이너를 실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요 밑에 링크를 하나 붙여놨는데요. 만약에 이제 r g a t e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 실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금 감이 안 온다,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블로그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있어요.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Fargate는 음 그래서 장점은 다시 요약하자면 관련부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f 게이트라고 해서 내가 뭔가 소스코드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뭐 커스터마이징 해야 된, 된다든지 어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대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실행하시게 되니까 음, 리소스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EC2 기반으로 시작하셨을 때 EC2가 이제 그 노드들이 전반적으로 좀 사용량이 낮다고 하면 파게이트가 어떤 면에서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 마찬가지로 다른 AWS 서비스들과 이제 연동이 가능합니다. 어, 제가 그래서 파게이트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받기는 해요. 제 ECS, EKS, 파게이트 중에 뭘 쓰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어,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ECS, EKS이고 컴퓨팅 엔진은 이제 각각의 오케스트레이션에서 둘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C2도 쓰실 수 있고 4게이트도 쓰실 수 있고요. 둘다 같이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제 섞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가 뭐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어 이제 4게이트가 관리형으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편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권한이 제한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OS 레벨에서 어떤 설정을 해야 된다거나 특히 뭐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이제 그런 요건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파게이트는 좀 적절하지 않은 옵션일 수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이 파게이트는 이런 조합 가능한 세트에서만 이제 그 리소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웃음> 여기서 메모리도 이제 30기가 까지만 되는데, 뭐그 이상 필요하다거나, 어, 조금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겠으나 CPU는 뭐 거의 필요 없고 메모리만 엄청 많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PU만 있죠 GPU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사항들이 있다는 점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EC2랑 Fargate랑 둘다 이제 섞어서 쓰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OS 레벨에서까지 뭔가 제어가 필요하다, 또는 GPU다, 또는 이제 뭐 리소스가 또더 크거나 작은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제 컨테이너는 EC2 기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어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편하니까 그냥 파게이트로 할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이 구성하실 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랑 이런 이제 웨비나를 할때 사용하는 실습도 이런 시나리오에서 <웃음> 서비스가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 두 가지는 이 c 도 기반이고요. 또 하나는 제 파게이트 기반으로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요 실습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었을까요? <웃음> 음, 네. 어 이 자료인데요. 이것도 이제 링크를 자료 공유 드릴 때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실습 아키텍처를 보면 이거를 다 진행하시는데 좀 꼼꼼히 보신다면 2시간 시간 정도면 이제 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실습하실 때이 EC2들을 띄우기 때문에 요 비용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2시간 정도만 사용하시는 거니까 사실 과금이 그렇게 많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웃음> 이 시나리오를 보면 EC2랑 파게이트랑 믹스, 믹스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웹서웹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a l b 가 앞단에 있어요. 이 a l b 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루트 경로에는 이런 초록색 화면에 아이러브 캐츠, 도그 이두 개의 그림이 뜹니다. 그래서 캐츠를 클릭하시면 어, 슬래시 캐츠라는 경로로 이제 리디렉트가 되고 거기에서 랜덤하게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도그를 누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도그 링크로 리디렉트가 되고 강아지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차이는 캐츠는 이제 EC2 기반 <웃음> 도그는 f a r 트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EC2에서는 앞에서 살짝 공급해드렸던 FireLens라고 하는 로깅 옵션을 여기 담아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그 수집해서 클라우드와치에서 확인하는 것까지 들어있고요. 그거는 또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i d 디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터미널 환경에서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소스 코드를 다 받아오셔서 도커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 이제 뭐 도커 파일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캐츠랑 제 도그에 도커 파일이 다 들어있고, 소스코드랑 다 들어있어서 각각 빌드를 하실 거고요. 앞에서 제가 서비스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웹은 너무 이제 비슷한 과정이라서 제가 그냥 퍼블릭 이미지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미지 받아서 실습하시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캐츠용 ECR, 이 레지스트리 만드시고 도구용 레지스트리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빌드하고 태깅해서 그 ECR로 이미지 푸시하는 것까지 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도커 이미지까지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 실제로 이제 이 여기서부터 ECS 클러스터 만들고 그 태스크 데피니션 작성한 다음에 서비스 구성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이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시게 되거든요. 이 테스크 데피니션 쪽을 좀 보면 제가 이 테스크 데피니션을 제이슨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콘솔로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작성된 제이슨 형태의 파일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제 콘솔에서 하나씩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파게이트 할지 EC2 할지, 그리고 내가 사용할 제, IM 롤은 무엇을 쓸 것인지 뭐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을 다 비교를 해 보실 수 있고요. 캡칠 같은 경우는, 어, 파이어렌즈를 통해서 로그를 이제 스트리밍하는 구성을 이제 여기서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로 이 로그를 스트리밍해서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도그는 이제 웹이랑 캐치랑 다르게 사이트 음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콘솔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다 보면 실제로 어떤 구성값들이 다른지도 좀 비교가 되시고 어 네, 그런 이제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까지 이제 배포를 하시게 되면 이 앞단에 ALB와 연결을 해주는 게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서비스까지 다 만드시게 되면 실제로 이 ALB를 통해서 경로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직접 다 해보시는 것만 한다면 1시간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실제로 운영하실 때 필요한 모니터링, 오토스케일링, CICD까지도 제 섹션이 따로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뒤에 내용을 마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기타 AWS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좀 살펴볼 텐데, ECR은 이제 관리형으로 제공해드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고, 지금은 이제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둘다제 지원을 하죠. 그리고 교차 리전, 교차를, 교차 계정 복제도 지원을 하고 이미지 취약성 스캐닝 기능을 지원하는데 어, 이제 저희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태그해서 이 레지스트를 푸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뭔가 보안상 취약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하이리스크, 뭐 미디엄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겠고요 ECR도 어, 다른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IAM과 같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권한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모니터링은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좀잘안 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거의 이제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좀 많았고 또는 이제 로그만 쌓고 이제 있거나 어 이제 콘솔에서 보여지는 이제 매트릭 정도만 보거나 그렇게 이제 그런 렇게그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클라우드와치가 제공해드리는 피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임계치 걸어서 좀 문제 생기면 이제 알람 발생하고 저 오토 스케일링 설정하고 이런 거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그스는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로 뭐 수집을 해서 바로 보셔도 되고 또는 이제 S3에 저장을 해서 뭐 아테나 같은 걸로 쿼리를 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벤트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다 이제 ECS랑 연동이 돼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그 중에서 특히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적합한 그런 이제 매트릭들을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데 이거는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EC2 레벨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EC2의 지표만 보실 수 있잖아요. 어, 실제로 그 위에 돌고 있는 컨테이너의 지표를 확인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클라우드워치의 이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여기서 지금 태스크 예시가 나와 있는데 태스크 레벨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이 안에 뭔가 컨테이너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컨테이너가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서비스 레벨, 클러스터 레벨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좀 컨테이너 레벨의 모니터링 지표를 모니터링 하시는데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 모니터링에서 또 하나 뺄수 없는 게 로깅인데요 로깅은 이제 파이어렌즈라고 하는 관리형 이미지를 사용하실 것을 가이드를 해드려요 물론, 이제 오픈소스로 플론트 B, 플론트 D, 또는 뭐 로그 스 s 이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ECR URI를 바로 제공해드리니까, 그 URI 받아와서, 제 사이드카 형태로 옆에 컨테이너 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는 사실 안 쓰실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아직은 이제 EK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드맵에는 있어요. 그래서 요 f i r e l 가 뭐냐면, 컨테이너 로그 라우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같은 태스크에 묶여 있다거나 이제 뭐 파드도 마찬가지인데 이이 하나의 이제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이제 네트워크도로 컬 통신을 하고 볼륨도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실제로 앱 컨테이너는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컨테이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한테 뭔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 때. 뭐, 사이드카 형태로 옆에 작은 컨테이너를 띄어서 얘가 그런 모니터링이나 로그를 수집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이제 따로 주는 거죠. 그래서 플런트 빗을 옆에 띄우시게 되면 이제 이 녀석이 로그를 제 타겟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라우터라고 해요. 로그의 경로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겟이 될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한데요. 너무 많아서 여기 다 쓰진 않았습니다. 이 e x a m p l 에 보시면 구성하는 방법 예시부터 어떤 서비스별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소스코드 레벨로 나와 있어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습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보내는 것이 이제 실습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S3로 보내서 그냥 저장. 하실 수도 있고, 뭐, 키네시스로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뭔가 실시간으로 검색하거나 이제 분석하고 싶으실 때 엘라스틱 서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그 ECS 같은 경우는 이런 코드 시리즈랑도 통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스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제 코드 커밋이나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 이런 전반적인 관, 절차를 이제 시각화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보여주는 게 코드 파이프라인이죠. 이런 서비스들은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좀 쉽게 c r c d 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피테 링크를 붙여놨어요. 어... 자, 요, 이제, 오토스케일링이랑 카페, 카시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용량 공급자까지 좀 소개를 드리고, 다시 실습 자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 ECS에서 오토스케일링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 오토스케일링입니다. 서비스 안에 이제 테스크가 여러 개 이제 띄우고, 띄워지고 있을 거잖아요. 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뭐세 개, 다섯 개, 뭐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이 서비스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테스크의 개수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스케일링 연, 연계를 해서 뭐 CPU나 뭐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한트래픽량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해서 이 테스크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거를 서비스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제 콘솔에서 좀 쉽게 적용을 바로 하실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트래픽 패턴은 어땠는지 CPU 패턴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뭘 기준으로 오토스케일링을 설정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도 어, 그 그래프를 좀 참고를 하셔서 패턴에 따라 맞는 지표와 이제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비스 오토스케일링이고 그러면 이 태스크가 실행되는 논리적 그룹에 해당하는 요 클러스터도 어 필요에 따라서 확장을 해야 될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EC2 기반의 클러스터를 좀 예시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있고 이 EC2 인스턴스가 그 안에 속해 있고 이 클러스터를 오케스트링 하는 과정은 이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관장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클러스터를 처음에 아예 빈 클러스터로 만들 수도 있고 뭐두 개나 뭐세 개의 인스턴스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EC2의 이 오토스케일링 관장하는 것은 오토스케일링 그룹이었고 이 녀석이 보던 것은 결국 EC2의 지표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컨테이너 인사이트 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그 컨테이너에서 돌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EC2의 리소스가 어 완전히 이제 풀이 찬건 아니지만 컨테이너가 이제 새로 뜰 수는 없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뭔가 지표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않아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은 발동되지 않지만 어쨌든 서비스는 안 되고 확장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용량 공급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조금 심할 개념이어서 지금 ECS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용량 공급자는 이제 처음에 만들어 두면 이제 용량 공급자랑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랑 매핑이 되거든요. 역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작업의 개수가 있고 이 작업들이 필요한 리소스 양을 이제 계산을 해서, 어, 그러면 EC2가 이,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EC2를 필요한 만큼 띄우고 거기에 실제로 작업을 배치하는 것이 이제 용량 공급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제 동작하는 이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서비스의 가용성이나 확장성 면에서의 오토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어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용량 공급자를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두 개, 세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개 용량 공급자 만드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소 사용량이 이 정도는 이제 좀 버텨 줘야 돼. 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는 온 디맨드로 이제 용량 공급자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트래픽이 뛸, 때, 뛸 때는 아 이거는 우리가 응대를 해주면 좋겠지만 어 이거는 좀 비용이 너무 많이 오바되는 것 같다. 그거는 좀 저렴하게 스팟으로 처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 3분의 2는 온 디맨드로 이제 준비하되 어, 추가로 이제 여분을 내가 미리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에는 어, 스팟 용량 공, 공급자를 이용해서 이제 리소스를 받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게이트도 파게이트 온디맨드 있고 스팟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EC2 기반이 아니더라도 이제 비용 관점에서 파게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어, 제가 그래서 용량 공급자랑 저,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 이거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 거지? 좀 로직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블로그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링크를 첨부했어요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 다시 실수 자료를 좀 보면 약간 지금은 좀 너무 이제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왔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 하나씩 해보시게 돼요. 맨 처음에 이 ECS를 이제 구성하실 때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성화한 상태로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이 컨테이너 인사이트에서 실제로 이제 다 대시보드를 눌러보면서 어떤 지표들을 수집하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도 좀 어떤 지표를 보는지 참고 링크들이 다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구나 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로그라우팅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선 되게 심플하게 클라이더워치 로그스로 이제 스트리밍하는 형태예요. 그거는 제가 이 ECS에서 태스크 정의에서 캐치에만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 파이어렌즈 관련된 설정이 들어간다고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뭐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하면 별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스트리밍 되고 나면 어, 뭐가 좋을까 싶잖아요. 그 로그를 수집하는 이유 중에 뭐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파악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 발생한 시점에 로그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로그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로그 인사이트 같은 거는 로그를 쿼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샘플 쿼리 구문들이 있습니다. 약간 약간 SQL스럽게 생, 생겼으나 어 완전 제 표준은 아니지만 어 간단해요. 그리고 샘플 쿼리도 있어서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특정 시간대로 뭐 필터링을 해본다든지 또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 기반으로 필터링을 해보신다든지 또 로그의 형태에 따라서도 맞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간단한 수준의 이제 시각화까지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 여기 실습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를 보여드리지만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뭔가 더 이제 고차원의 분석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아테나나 엘라스틱 서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거기서도 이제 이런 제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는 제가 가끔 고객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장 비용이 비싸다. 왜냐하면 원래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로그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장 비용이 비싸니까 가능하면 이제 단순 장기 보관하시는 경우에 S3로 엑스포트하시는 게 좋고 또는 이제 좀 익스파이어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7일, 30일, 뭐 네버 익스파이어로는 좀 하시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장 비용이 비싸지니까 익스파이어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오토스케일링도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 오토스케일링,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 다 적용해보시게 되고요. 제 오픈소스인 아파치 벤치로 제 로드 테스트 간단하게 해서 실제로 이제 확장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오토스케일링도 이제 구성하실 때 보면 최근에 이제 패턴이 어땠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ALB로 리퀘스트 카운트를 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땠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표에 따라서 내가 최근 트렌드가 어땠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좀 기준을 설정하는데에도 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에서는 이제 용량 공급자를 이제 생성을 하는. 이제, 것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고, 어, 요거는 이제 만약에 실습을 해보신다고 하면, 클러스터가 이제 확장되는 것까지 보는 거는, 어, 당연히 잘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용량 공급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전략으로 좀 내가 두개 이상의 용량 공급자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이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CRCD 이것도 진짜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여기 실습에서는 다 그냥 저희 서비스인 AWS 코드 파이프라인 뭐 커밋, 빌드, 디플로 이렇게 있는데 어이 각각의 서비스는 다른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랑 호환이 돼요. 코드 커밋 대신에 뭐 GitHub 쓰셔도 되고요. 뭐 Jenkins, 뭐 CircleCI 다 호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기존에 쓰시는 거랑 있으시다면 호환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외부 링크로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 실제로 파이프라인 구성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돼요. 서 소스 코드에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이걸 디텍트를 해서 빌드를 시작하고 뭔가 실패를 했으면 그래서 이제 롤백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c s 를쭉 설명 드렸어요. 사게이트, 뭐, ECR, 뭐, 파이어렌즈 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들 다 말씀드렸는데 어 그럼 정말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AWS에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워크샵 이건 퍼블릭 링크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이제 대부분 운영에 필요한 이제 주요 기능들은 다한 번씩 해보시게 됩니다. 어, 이거를 좀 시작하는 걸로 어, 좀 학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컨테이너화를 좀 쉽게 해주고자 신규로 출시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이 도구들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엠러너랑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CLI 도구인데요 다만 이엠러너는 아직 서울 리전은 지원하지 않아요 코파일럿은 지원합니다 이 각각의 어떤 서비스냐면요. 엠러너는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나 아니면 그냥 소스코드, 레포지토리, 뭐, 기탑 같은 거 연결을 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내가 런타임이나 뭐 포트 이런 거 설정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줍니다. 로드 밸런서나 이런 것까지다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게 이제 엠 러너이고 또 코파일럿은 이제 이 CLI로 이제 실행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커 파일이랑 소스 코드 있고 이제 계정 설정하셨으면 이제 이 CLI 툴을 다운 받아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바이러먼트 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약간 여기서부터 기시감이좀 드실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엠러너도 그렇고, 엘라스틱 빈스톡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되게 어, 그 사상이 비슷해요. 이제 소스 코드 이렇게 있으면 필요한 인프라는 자동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이거는 EC2 기반이 아니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패턴도 좀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엠러너나 코파일럿은 좀 처음에 AWS 서비스를 잘 모르실 때 약간 쉽게 테스트해 볼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필요한 VPC나 뭐 ELB 이런 리소스들을 다 자동으로 이제 프로비저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긴 시간 동안 쭉 이제 컨테이너스 서비스들이랑 ECS 실습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도 이제 참고하실만 하고 만약에 이 실습을 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라 하시면 여기에 이슈를 레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로 이제 제보를 해주시면 또 빠른 시일 내에 픽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렇게 좀 불특정한 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션을 준비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제가 다음 기회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서베이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세 개밖에 안 돼요. 하나는 주관식인데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번에는 더 잘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님 좋은 세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ECS 지금 캐치앤독스 워크샵은 지민님께서 만드신 거죠? 네. 네 정말 좋은 워크샵인 것 같습니다. 혹시 ECS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워크샵 꼭 반드시 해보시면 정말 좋은 공부 되실 것 같네요. 자, 혹시 지민님 Q&A 괜찮으신가요? 아, 네. 어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이 도왔는데요. f a r g a 와 연결된 로드 밸런서웹 서비스입니다. 로드 밸런서 타겟 그룹에 위한 헬스 컨테이너 디피니션의 헬스체크는 필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아, 지금 수정된 게또 하나 밑에 있네요. 네, 이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컨테이너 디피니션의 헬스체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부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주신 김현진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괜찮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웃음> 질문 주신 분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테스크디피디션에서의 헬스체크를 의미하시는 걸까요? <웃음> 네, <웃음> 그러게요. 음... 뭐, 어떤 의미이실까요? <웃음> 네. 어, 다른 부분도 뭐 간단하게 꼭뭐한 코멘트를 남겨보면요. 1번 일단 넘어가고요. 노드로 이 c 트를 사용할 때 저널디나 아니면 시스로그 같은 OS 로그 때문에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가 줄어든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웃음> 지은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 로그를 이제 EC2 그 스토리지 저장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장 용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로그를 이제 그 EC2의 S3보다는 따로 이제 S3나 또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외부 저장소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 일단 로그 이제 용량 같은 거를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추가적으로 이 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아져요. 그래서 뭐 분석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도 간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고려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으로 노드로 EC2를 사용할 때 e c s 에이전트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ECS 옵티마이즈 에이전트 AMI를 쓰시는 경우랑 그냥 일반 AMI를 쓰시는 경우가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ECS 최적화 AMI가 아닌 경우에는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또 최적화된 AMI를 이제 쓰시는 경우에는 링크에 조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걸로 답변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게이트는 볼륨 지정을 따로 할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화게이트도 이제 볼륨을 이제 원하는 형태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BS, EFS 다 지원을 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세션에서 소개해 주신 내용이랑 그 워크샵이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모임, 컨테이너 뭐 자리가 있으면 대부분 쿠버네티스랑 EKS 이야기밖에 안하는데 어, 정말 오랜만에 ECS에 대한 설명과 워크샵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들 ECS와 이번 뭐, 어, 캐치앤덕스 워크숍들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앞광고 좀 드리고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다른, 더 이상 Q&A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세션해주신 정열님과 지민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컨테이너 소모임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어, 이렇게 A덥스와 컨테이너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세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컨테이너 관련됐으면은 편하게 어떤 주제로 발표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네, 편하게 세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모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